에?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 MC 같은 거 하는 거군요 예, 예, 다시, 예, 다시 다시 다시 아네 안녕하세요 VF 구독자 여러분 아 응. 어, 보라 보라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어... 오늘의 방송 게스트가 있는데요 어그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민씨 안녕하세요 어, 아 그래 아, 반가워요 아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네 이게 너무 영,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네 네네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질문, 오늘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네.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사실. 아 네, 일단 먼저 깜짝 그러면... 게스트 한 분이 더 어, 있어요 저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 은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 정말요? 알것 같아서. 아, 되게 궁금한데요. 예 예. 그 방쉐핑님이라도 오시나? 아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웃음> 왜, 왜 일부러 초대 안 했어요? 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방탄... 한국에 계시니까요. 네네네 네. 말 실수 하려 그런. 러는 아닙니다. 저어 오늘 소개드릴 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벗고 짜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슈퍼스타 네. 천국씨 네네네 아우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주 안주고 있어 없는데요 바닥이라도 앉으세요 아 여기를 앉으세요 아,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좀 끌고 와야 겠다네 좋습니다 아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뭐라고요 방송 콘텐츠에 뭐라고요? 풍부한 점. 뭐가 풍? 풍부... <웃음>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아, 아. 예. 아. 아 보라보라 비보라 예예예. 예, 예. 제가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신다. 아, 저도 구독했습니다아 진짜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식 알려 주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아. 구독하자마자 <웃음> 아, 어, 네, 네, 네. 진 4천만 돌이랑. 아, 행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어 오늘 어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로. <웃음> 뭐라고요? 빼빼로 <웃음>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 보셨어요? 아니요. 그 <웃음>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네. 오늘 또 오늘 네.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그 하셨는데 네. 네. 어, 소파이 콘서트요? 소파이 콘서트 아, 네. 하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 아, 아, 긴장을 했다 네. 어, 지민 씨는요? 아, 네 저도 그... 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대했다, 자 빨리 나가시죠 네, 이거 아니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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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다. 음... 지민 씨는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아, 네, 네, 네. 네. 아, 요즘 TMI 있으세요? 아, 바보 TMI 쪽으로 가네요. 어. <웃음> 그래서 이제 언급은 아, 이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아맞다 그거 있다. <웃음>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 아, 맞아. 그 괜찮으세요? 네, 그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너, 넘어오는. 호텔 넘어온 도중에 아파하기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지금은?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웃음> 그 가서 컨디션이 한번 봐주세요. 끝나고. 나서. 네네. 근데 제 차례니까. 네. <웃음> 하고. 음 지민 씨, 네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긴장 이 친구가 많이. 긴장 제가. <웃음> 기대가 많았다. 아 기대. <웃음>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 중에 한몇퍼 정도 되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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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나 그런 건안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어... 아니요? <웃음> <아니야. 웃음> 지나가다가 본 사람도 있겠죠 <웃음> <웃음>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웃음> 예. 4천만 분이 계신 그렇지 <웃음> <웃음> 예. 아, 오로지 오늘 어, 어, 네. 어, 마셔도 됩니까? 예예 아, 아. 예. 세비 좋으시네요 어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들 이런... 네. 왜 네.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네요. 그 진행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아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네, 아 직접 이렇게 음. 만나뵙게 되니까. 아예 예. 예. 그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유튜브를 하고 네, 계세요? 전 v 브 하고 있 아, 그래. <웃음> 아 저희도 하고 아, 하브 하고 유튜 하고 아, 유튜브 하고, 아, 유튜브 하고 있는 아, 저희 네. 채, 채널 하고 있어. 아, 유튜브를 하고 있어. 어 뭐였지? <웃음> 국이, 국이, 국, 죄송합니다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라고요? 아, <뭐라구요? 웃음> 아그미니국기 해가지고 아. 민, 민국이 이병민국이 <웃음> <웃음> 그, <웃음> 네 저희는 네. 그 구독자가 아주 삼천 명인데 3천만3천 분도 되게 저희를 받게 음. 주셔서 아유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을 때죠. 아뭐 오늘 되게... 개설할 때 놓고 많이 건빵 주시는. 오늘 구독자한테도 이렇게 칭찬하시면 안 돼. 아 오늘 <웃음> 예. 돼요. 아, 첫 생방송인데 네. 생각보다 생방송 많이 들어오셔서 예 네. 네. 음.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예 네, 지금 삼백만 분 생각보다 지금. 때. 네, 어, 저만 생얼이라서 뭐... 지금 좀 약간 많이 참았어요. 아, 잘... 아, 저희도 예예, 예, 아... 저희도 다 지워져 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색. 그만 하겠어요. 어... 실물 하신더 나으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생얼이. 전 전국시. 혹시... 어, 저 화장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웃음> 어,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세요.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웃음> 뾰루지도 이 자리에 나기 힘들거든요. 그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복복복보리스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복. 예예예예. 예, 예. 네. 시는 만화 캐릭터 같은 아, 느낌이 아, 이해 그냥...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면 아, 대답하실 거. 아, 대답할 대... 거요뭐 말하실 거. <웃음> 어. 막 아,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해 주시고 대답하시고. 제가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매력인 건가? 네, 예, 그러니까요. 어. 어,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다음에 하겠다. 네. 우리가 어, 계속 독특한... 아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 을좀 깜짝이야 마시고 <웃음> 예, <웃음>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다 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아그어 보자 종시 작업 잘 되시죠? 네 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크리스마스에 뭐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아 <웃음> 어떻게 아셨어요? 어? 아예 알죠 제가 <웃음> 어떻게 아셨어요? 예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응. 저한테는 아, 얘기를 해주지. 아, 그래도 <웃음> <웃음> 저도 뭐 IT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네. 지켜야 되는 방송입니다 공약, 아, 공약 아, 예, 예. 무조건 공약이네요. 예, 공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웃음> 방송. 태형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아, 예. <웃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웃음> 아, 근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어. 어. 아, 예,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 음. <웃음> <뭐시>? 아. <웃음> 우리 작업한 거. 작업한 거 뭐예요? 아, 우리 한 거?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요?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분날에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어, 재즈 스타일로 이번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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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될 수도 있지만 도전, 아.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웃음> 예, 예, 예 바쁘게 죠 왜냐면 은 어... 어, 딱빌이 왔어요 예. 무슨 어떤 저, 저희는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내게 너무 많아요 어. 스포 잠깐 하자 뭐, 뭐 매운 녀석들 해 아주 매운 거 <웃음> 그래, 이런 거같뭐 <웃음>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놓은 게아직 공유는 안 했거든요 아 예. 네, 저희 저희 기획 담당이어서 그 팀에서 아이디어 뱅커여서 음, 여기는 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자, 기획하면... 행동파 네. 좀 촬영하고요 <웃음> 아, 그럼 이제 매운 거는 본인이 드시겠나요? 아 제가요? <웃음>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아, 김치 먹고도 매 매우, 맵다고 예, 하니까 예.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뭐 거의 씻어서 먹었습니다. <웃음> 네. 물에 담가서 먹고 예예예 매워 가지고 아,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어, 이렇게 상표를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최근에 <웃음>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아니, 라면. 아니, 라면이 쉬... 쉬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쉰 아, 라면. 아쉰 아, 라면. 아, 네. 불편해라. 저... 라면이 쉬어가지고 <웃음>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여튼 아 좋습니다. <웃음> 자 그럼 2 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서류 같은 거없는이 네, 2부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